어기 저희가 진천에 놀러왔는데 놀이공원에 있다는 거예요 오딱 하나 있다가 저 왔는데 뭔가 쎄해 이하고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인데 근데 다 뭉쳐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속하면 다 열어주시겠대요 우리를 위해서 놀이공원을 빌렸네 전다대 아 난생처음 놀이공원에 전세대 봤다. 이거래요? 3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응. 수고 있는 놀이공원에 우리가 가서 신세를 보러 나온 순간 택반들만 켜지고 택반들만 켜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펴보고 싶은 게 뭐냐 범벅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범벅카 야야야 와 3장권 8장. 입장권 5천원이거든요? 그리고 기구는 안에 들어가서 따로 사면 된요 아니요. 섬불푸사. 빌린 놀이공원에 처음 들어갑니다. 아, 처음 들어갑니다. 아, 네. <웃음> 여기 분위기를 한 번에 알수 있는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섬불푸 <웃음> 무슨 일이야? 아니, 바람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삐졌어. <웃음> 왜, 왜 사람 안 와? 안쪽에 범퍼카 있고, 후전문만 있고, 후전문에아이킹도리고다 있거든요. 와 재밌겠다. 일단 그래도 만만하게 범퍼카 같은데, 범카한 번? 아, 귀엽다. 가자! 문이 안들어수 있어 4명 네 먼저 탈까요? 저희 4명 네 먼저? 일단 문 닫아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 안에서 돌아. 블로 아, 도로제? 왜 됐는데? <웃음> 제가 운전면허 1 3년 정도에 땄는데 운전 경험 세번이에요 조금 불안한데? 신경쓰 <웃음> 바이킹, 바이킹 할 거예요. 나 바이킹 아까 무서운데. 어머,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웃음> 어머, 안녕하세요. 내가 갈게! 내가 을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웃음> <웃음> 울었어요 어, 울었어요 네, <웃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 는건 아까 제일 높게 울었을 구름이 제일 밑에 있었어요. 잘 놀았다 근데 좋은 점이 진짜 많아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진짜 오래 태워주고요 내 기준이 절대 없어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있어 할 것을 미리미리 생각해서고 아저씨한테 아, 말씀을 드려야 돼 아저씨를 찾는 것 또한 하나의 놀이인거죠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네. 저희가 지금 탄게 범퍼카랑 바이킹이고 해전... 공중 자전거, 회상근에 어. 이런 걸붙였는데 아마 우리가 그래도 탑2는 타지 않았을까 그래,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옛날 기구다 보니까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탈수 있어요 어, 맞아 그리고 범퍼카가 어. 부딪히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범퍼가 없어가지고 어. 진짜 교통수고 당한 느낌이야 와. 자, 비 오니까 우리 빨리 가서 커피 한잔 하자 가자 가자 더 로우! 으